안녕하세요 연인의 책다방입니다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자 알렉스 베커가 제안하는 사업 가이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크게 사업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업은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간접비가 거의 들지 않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마케팅 서비스 사업 등이 이 분류에 속하며 단점은 시간 집약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확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투자 고확장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는 일인데요. 장점은 매각이 쉬우며 자동화할 수 있고 엄청난 부의 반열에 오르도록 확장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며 일반적으로 혼자힘으로는할수 없어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수년동안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기투자 비즈니스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같은 사업이 이 분류에 속하며 장점은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쉽고 빠르게 소극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적 소득이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이는 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마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으며 자산가치가 유지만 되어도 매입했던 가격으로 되팔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초기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유형을 설명한 이유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단점을 알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단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업가들이 초기에 고투자 고학장 비즈니스 또는 장기투자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대개 실패하고 큰돈을 잃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는 사업 초기에는 마케팅 기반의 현금 흐름 비즈니스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해외와 국내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가이드 팁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새로운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